에이, 아유 땅 꺼지겠어. 자기야 무슨 일 있어? 왜이래 한순간 이렇게 불쇼. 부모님 아시는 분 중에. 어. 치매 걸리셨나봐. 아이고. 그래서 부모님이 본인들도 치매 걸릴까봐 걱정이 많으시네오 어, 그치 걱정 되시지. 근데 그런 걱정 말어. 왜? 우리는 어디 보건소. 보건소가 있잖요 서울 가면 치매 예방 프로그램도 있고 무료 치매선별 검사도 있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래 알려드려 빨리. 알았어. 응. 전화해. 응. 치매가 걱정되신다면 치매안심센터에 오셔서 무료로 치매선별 검사와 진단검사를 받아보세요.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어르신들에게 낮 동안 돌봄을 제공하는 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치매 어르신들이 직접 커피를 내리고 서빙하는 치매 카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치매 환자를 위해서 위생 소모품도 지원을 해주고 지문 서비스도 등록해 주고 그리고 환자 집에 자동으로 가스가 차단이 되는 가스 안심 콕 서비스도 지원이 된단 말이지. 그리고 치매 진단을 받은 분 중에 소득 기준에 맞으면 치매 의료비도 매월 3만원 이내에 지원을 받을 수가 있대 어 그래? 음. 치매 안심센터에서 이렇게 다양한 지원을 해주는지 와... 그런 정말 몰랐네 나도 몰랐어 치매가 걱정되시는 분들, 치매 환자분들, 가족분들 지금 바로 치매 안심센터로 방문해주세요